사람은 한 생을 살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큰 공부는 죽을 때 하는 공부입니다. 아무리 한 생을 덕을 베풀며 열심히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마음을 먹고 죽는가에 따라 사후에서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죽는가 살아 있을 때 가진 것들에 대해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한 생을 사는 동안 만난 이들에게 고맙고 자신이 세상에 많이 신세지고 간다 또는 모두 용서하고 간다 이런 마지막 한 마음인가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기검진 받으러 가셨다가 강경화로 5년을 선고받으시고 일년도 채우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5년을 선고받고 돌아오시던 그날 어머니는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담담히 말씀하시고 당신 앞에 놓인 죽음을 겸허히 받으셨습니다. 고난의 삶을 사셨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신 어머니는 삶에 대한 후회나 미련이 없으신 듯 보였습니다. 돌아가시기 몇달전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막내딸 3살 때 돌아가실 거였는데 덩으로 살면서 막내를 20살까지 다 키우고 가니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일 때 한창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비형가염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가셨던 그때를 떠올리시며 덤으로 얻은 삶인데 오래 살았다고 하시면서 모두 비우시고 가볍게 가셨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하는 공부만큼 큰 공부가 없는데 어머니는 삶도 그러하지만 마지막 순간도 훈이 되어 주셨습니다. 금생에 어머니와 딸로 만나 인연되어 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